자, 2013년도 9월에 실시한 평가원, 아, 화학원 20번 문제입니다. 그, 이 문제는 화학 반응식에서 가장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뭐 문제 자체는 화학 반응식 주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질량. 그 질량이 주어진 게 아니고 이제 질량비가 주어진 거거든. 뭐 지금은 이제 통상적으로 전보다 질량비다, 분자량비다 그렇게 주어지지만 어쨌든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비에 대한 자료를 줬어. 그래서 실험 1 자료 주고 실험 2 줬는데 실험 2에서는 이제 반응 전에 A하고 B가 x 대 y로 돼 있잖아. 따라서 이게 이 문제가 거의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은데. 그러니까 쌤이 수업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완성되지 않은 화학 반응식. 어이 쌤, 화학 반응식 완성이 됐는데요. 그럼 완성됐는데 개수비는 질량비에 대한 재료가 완성돼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개수비도 다 주어져 있고, 뭐 당연히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의 물질도 다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질량비도 주어져 있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각 물질의 분자량비, 화학식량비도 알수 있는 것 그게 전체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라고 쌤은 보거든. 자. 그러면 요것은제 일종의 질량비에 대한 자료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형태가 지금도 다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완성되지 않은 화학 반응식을 내가 줄게. 그리고 내가 실험 자료를 줄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실험 자료 일부를 이용을 해서 이 식을 한번 완성을 해봐. 완성됐지. 오케이. 그럼 이 완성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빈칸 실험에서 빈칸 값들을 한번 구해봐. 이런 형식의 이런 포맷의 문제들이 지금은 대다수를 다 이루고 있는 거지 뭐. 그치? 그것의 거의 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 그래서 실험 1에서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자료가 다 주어져 있는데 실험 2에서는 이게 X대 Y로 돼있잖아. 그치? 따라서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는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순서는 실험 1을 먼저 보고 실험 1 가지고 일단 빠진 부분들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채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실험 이로와서 원하는 값을 구하는 이런 포맷으로 문제가 돼 있는 거야. 여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누구든지 쉽게 쉽게 다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 근데 이 문제에서 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보자고. 3 a 이가완 비만 나가지고 자 그래서 음, 2 c 가 됐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지? 여기에서 우리가 밑줄 친거3 1, 2는 개수비잖아. 개수비는 뭐라고 했어? 변화량의 비지 그래서 그 A가 처음에 3개 있었다 이 뜻이 아니고 A가 3개가 변하면 참고로 화살표 왼쪽에 있는 건 반응물이니까 사라진다 했잖아요. 따라서 A가 3개 사라지면 B는 1개 사라지고 사라진다는 건 물질의 양으로 따지면 빼버리면 된다 이 뜻이야. 따라서 A 3개 빼면 B는 1개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생성물 C는 2개를 더하면 된다. 그 비를 나타낸 거죠, 그렇지? 자, 위에 쓴건개수비인데 우리 밑에다가는 질량비 쓰기로 했잖아 근데 질량비는, 그렇지 질량보존 쓰기로 했거든 질량보존이라는 건 반응 전 전체 질량합과 반응 후 전체 질량합이 같다 이뜻이야 근데 그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반응물은 질량이 감소하거든 그리고 생성물은 반응할수록 질량이 증가하는 것이. 근데 전체 질량이 일정하게 나오려면 감소한 만큼 증가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질량 비를 내가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화살표를 이 꼴로 딱 넣어버리시고 그치? 사라진 만큼 생긴다 이거죠. 어, 이거 더하기 돼 있네. 더하기 똑같이 써버리면 질량 비가 적용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가 6g이 사라졌어. 그랬더니 B가 28g이 또 사라졌어. 그러면 사라진 만큼 생겨야지 질량 보존이 되기 때문에 C는 몇 g이 생겨야 되지? 34g이 생겨 이렇게 쓰는 거죠. 그때 여기 밑줄 친거 6, 28, 34도 그렇지 질량 변화의 비거든, 오케이 방금 얘기했잖아, A가 6g 있어라고 쌤이 얘기 안 했잖아, A가 6g 사라졌어라 했잖아, A 6g 빼면 B는 28g을 빼야 되고 그러면 C는 34g을 더하면 돼이 뜻이라고 했죠, 그렇지? 따라서 여기 밑줄 친 값들은 전부 다 변화량을 나타낸다는 거, 이게 화학 반응식의 기본이지만. 자 그리고 a가 3개 사라졌는데 그게 6g 사라진 거면 위아래 이꼴이꼴이꼴 넣어가지고 a 3개가 6g이니까 a 하나 무게는 2 b 하나가 28g이니까 b 하나 무게는 28 다음에 c 2개가 34니까 c 하나 무게는 17 해서 그렇지 화학식량 b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때 n은 노란색 밑줄 안 쳤어요 왜냐하면 이 화학식량이라는 건 이거 1몰당 7량 얘기하는 거잖아 따라서 이런 비례관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여기서 비례관계에 있는 건 3, 1, 2, 6, 28, 34요게 비례관계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개수에 대한 거. 전체 질량은 변함이 없지. 사라진 만큼 생기니까. 그런데 개수에 대해서는 변할 수가 있거든. 따라서 A, 3개, B 하나, 4개가 사라지면 마이너스 4. 그러면 C가 2개 생겨요. 더하기 2. 그러면 반응하면 할수록 덩어리, 네 덩어리가 두 덩어리로 변하고 있으니까 전체 개수는 그렇지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씩 감소해? 마이너스 2식 중입니다. 요 값도 이들 밑줄 친 것들 변화량의 비를 그렇지 변화량의 비를 가지고 내가 뽑아낸 값이기 때문에 애도 필요한 게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 밑줄 친 것들 3, 1, 마이너스 2, 2 6, 28, 34는 전부다? 그렇죠.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 비례 관계라는 건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1대 2가 있어. 그런데 1대 2가 있는데 요 녀석이 3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N은 얼마냐? 이걸 우리가 이제 비례 관계에서 뭐 비례식이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풀잖아요. 따라서 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구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비례 관계라는 건 이런 과정이지. 네가 3 됐어. 몇배 됐어? 3배 됐잖아. 그러면 너도 똑같이 그렇지 1대 2를 유지하려면 어, 너도 3배가 돼야 된다 이 뜻이고.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또는 가로로 가도 된다는 거야. 애보다 애가 두 배가 더 많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애보다 애가 두 배가 더 많아야지. 이런 식으로 다만, 화학 반응식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례식 쓸 때에는, 세미 어렸을 때 기억은 1대2 한두개 정도만 비교했던 게 대다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세 개까지 비교는 안 해봤던 것 같아. 그런데 이 화학 반응식에서는 비교해야 할 대상, 어, 비례 관계에 있는 대상들이,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좀 많은 것 뿐이지, 뭐. 따라서 내가 저 숫자 한번 써볼까? 뭐, 3이란 값도 있고요. 1이란 값도 있고 뭐 2란 값도 있고 마이너스 이 아, 사이에 을까요 마이너스 2라는 값도 있고 전체 토탈 그 다음에 2라는 값도 있고 질량에 대한 거 6이란 값도 있고 28도 있고 34도 있고 다 많다 다 쓰고 나니까 그렇지?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비례관계에 있다 이 뜻이야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애가 3이 음 뭘로 하죠? 음 그래요 한뭐 계산 편하게 합시다 6됐다 하자고요 자 이들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이 정보,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걸로 엄청난 것들을 다 구할 수 있거든. 즉,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전체 변화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각각 질량 변화도 있는데 그들 중에서 내가 한 놈만 알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다 구할 수 있다 이 뜻이야. 따라서 3이 6돼서 내가 2배가 됐다고 라 치면 나머지 것들도 죄다 2배 시켜주면 되지. 오케이 따라서 애도 두 배에서 2 되고, 두 배에서 마이너스 4 되고, 두 배에서 4 되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굳이 모든 걸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 녀석의 변화를 가지고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이렇게도 내가 구할 수가 있어. 똑같이 애몇배 됐어? 두배 됐지. 그러면 애도 두배 시켜주면 되거든. 이렇게 숫자 좀 작은 것 쓸걸. 얼마나 오지? 아, 그렇죠. 56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치? 이런 관계도 돼요. 요 관계는 얼마냐? 몇 배야? 3이 28 됐으니까. 그렇지. 3분의 28된거 아니야. 참고로 이것도 좀 알아놔. 뭐냐면 1이 2됐어. 몇배 2 됐어? 됐어? 2두 2 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자고. 1이 2됐어. 몇배 됐지? 1분의 2배.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2됐어. 몇배 됐어? 됐어? a 분의 2배. A가 2B가 됐어. 몇배 됐지? A분의 2B배. 그렇지 오케이? 그게 좀 나중에 편해요. 나중에 하다 보면. 문자 나오고 등등 했었을 땐. 애들이 그냥 2가 4 됐어. 두배요 이건 잘하는데. 문자 넣거나 분수 들어가면은, 어우, 갑자기 막 헷갈려 하더라고. 여튼. 따라서 애는 몇 배가 됐지? 어, 아, 3분의 28배. 그럼 애도 몇배 시켜주면 돼? 똑같이? 3분의 28배. 따라서 내가 완성된 화학 반응식 처음에 이거 완성하는 게 요즘에는 이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다는 게이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 완성된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다음에 내가 뭘 원하든 예를 들어서 3, 1, 2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음 전체 변화가 2가 아니고 마이너스 0.2가 돼버렸대. 몇배 됐니? 2분의 0.2배? 그렇지 0.1배 된 거잖아. 오케이? 그때 나는 반응한 A의 질량이 궁금해. 그럼 요두개 관계로만 내가 원하는 걸싹 하고 뽑아내시면 되거든. 따라서 0.1배 됐으니 애도 몇배 시켜줘? 0.1배 시켜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그때 전체 몰수가 0.2몰만큼 감소했다고 라 치면 A는 몇 g 사라졌지? 그렇지. 6 곱하기 0.1에서 0.6g 사라졌다. 이게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와 질량비 두 가지예요. 개수비와 질량비는 변화량 찾는 거야. 요 변화량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는 거고 다음에 이 화학 반응식을 응용 또는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이들 관계,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다음 문제 자료에서 이 값을 얼마냐 뽑아낸다 이 뜻인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충 뭐 그렇구나. 그런데 이거는 말은 쉬운데, 말은 되게 쉽거든. 그런데 직접 본인이 이걸 활용하는 건 이게 쉽지가 않아.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게 부단한 기본적인 연습 좀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시중에 문제집이고 책 많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괜히 뭐, 처음 얼마, 반응 얼마, 나무 얼마, 뭐, 뭐, 전 반응 전 반응, 이렇게 막, 표만, 뭐, 표 만들어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표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보기 좋게 만든 틀인 거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음 네가 두배 됐구나 그럼 너는 몇배 되겠지 어, 화살표 왼쪽에 있으면 빼면 되는 거구나 사라지니까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건 더하면 되는구나 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비례관계 그리고 변화량 찾는 훈련 그 과정을 쉬운 문제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그래서 그래 나중에 이게 손에 있게 되면 음 쉬워 화학 반응할 아주 할 만한 문제란 말이야 이들이 킬러 킬러 킬러 얘기를 하긴 하지만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방금 한 것들 지 한번 해보자고 자 이게 화학반응식이 2 a 더하기 1b 2c 나왔는데 음세미요식 칸이 좀 적은데 잘 보이, 보이겠죠? 보이 보이는 것 같네요 보니까 <웃음> 그래서 그 완성 셈은 생각엔 이게 완성되지 않은 화학반응식이다 그 완성을 한다는 거는 질량비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화학식량도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집어낼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문제에 쓸지 안쓸지 모르겠지만 전체 변화도 나와 있어야 되고. 따라서 화학 반응식을 한번 완성하는 식으로 써보면 화살표가 좀 짧네요. 따라서 제가 쌤이 이쪽에다가 전체 변화 한번 써보려고. 2, 1. 이은뭐 원래 안 쓰는 거지만 그냥 보기 이상. 쌤이 하나 써놓을게. 따라서 세 덩어리가 두 덩어리 됐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수는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2, 1, 2, 마이너스 1 입자수에 대한 비례관계 하나 나왔고 그리고 뭐 주어진 자료가 질량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잖아 <웃음> 질량 나오면 두 가지 보셔야 되거든 하나는 뭐냐 하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체 질량이 같다 따라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체 질량이 같다 이런 표기 하나 딱 해놓는 거고 언제까지? 우리가 저런 표기 안 해도 익숙해질 때까지 그 다음에 화학반응식에서도 질량에 대한 자료를 쓸수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쓰게 되면 더하기는 더하기 그대로 쓰시고 화살표만 이꼴로 넣어주면 질량 보존을 이용한 질량씩 다 버리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자, 그리고 내가 요거간만 구하게 되면 이꼴, 이꼴, 이넣로서 각각의 화학식량에 대한 정보도 내가 그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실험 이는 구하는 이 뜻이야. 따라서 이 문제 형태는 실험 1을 가지고 위의 식을 완성을 해봐. 쫙 하고 완성해봐. 완성 다 됐어?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실험 1을 구해봐. 그런데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다는 건 각각의 변화량을 찾아가지고 그 비를 쓴다 이 뜻이거든. 따라서 주어진 자료가 몰수에 대한 자료가 나오게 되면 몰수 변화 가지고 개수를 맞추면 되는 거고 이처럼 질량에 대한 자료가 나오게 되면 질량 변화 그렇죠? 질량 변화 값을 이용해서 요 밑에 값을 맞추면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어진 자료는 질량비가 주어졌잖아, 그렇지? 따라서 질량비를 이용해서 내가 여기 값들을 내가 맞추게 될 거야. 오케이? 따라서 변화량을 가지고 화 변화량을 변화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그래서 쌤이그 최근 문제나 계속 모의고사 문제나 뭐 수업을 등등 할때 계속 강조하는 게 변화량이야 완성되지 않은 화학 반응식을 준다 따라서 그걸 가지고 변화량을 계속 찾아가지고 완성을 하라이 뜻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비례 관계 비례식 좀잘 해봐 그거 되게 쉬운 거거든 그 비례 관계 이용해서 필요한 자료만 썩 뽑아서 이걸 구하라 이런 거죠. 오케이. 자쌤이 첫번째는 매우 로하게 RAW인가? 하여튼 로하게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비에 대한 자료가 나왔어 이건 질량비 1대2니까 실제로 애가 1g, 2g은 아니라 이 뜻인 거잖아 그래서 실제 질량이 얼마냐? 내가 모르니까 음 문자 뭐라고 쓰지? 음, X, Y 다 써? 아 문자 A, B, C, X, Y 다 썼네 음 문자 좋은게 뭐가 있을까요? N, M으로 할까요? N? 아 모르겠다. W로 할게요. 따라서 L을 1대2니까 A가 W그램이면 N은 2W그램 되는 거죠, 뭐. 그치? 반응으로 질량 B 나왔잖아. 쌤이 지금은 되게 로하게 푸는 거야. 그래서 10대11인데 실제 10그램이 아니니까 이 녀석의 질량은 오케이. 하나는 10W프라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W프라임으로 이렇게 쓰자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은 질량 변화를 쓸 거거든 따라서 왼쪽 음, 이 어, 더하기 그대로 쓸게요 더하기 이꼴 해서 여기 여기 여기에 a의 질량 변화 b의 질량 변화 c의 질량 변화를 쓰면 되는 거야 따라서 a의 질량 변화는 w 그램이 있었는데 없잖아 따라서 A의 질량 변화, 질량 변화 별거 없어. 여기 A 질량과 여기 A 질량 차이 값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W고 A가 빵이니까 여기 W 쓰면 된다는 거고. B의 질량 변화 반응하니까 B는 화살표 왼쪽에 있으니까 질량이 감소했을 거 아니야. 따라서 E.W가 더 크지. 여기 10W 프라임보다. 따라서 그 차이 값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거든. 따라서 여기는 E.W, 10W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c는 어, 없다가 더 생겼잖아. 이 e 값이 더큰 거죠. 따라서 두 개의 차이 값 11w 프라임을 여기에 쓰면 된다는 거. 따라서 w와 w 프라임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오지.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는 두 가지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미지수를 내가 풀어주려면한 개의 식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질량 보존이라이 뜻이야. 그래서 내가 질량 보존 쓰게 되면 왼쪽은 몇 w 지 어, 3w. 오른쪽은 다 합치면 그렇지 21W 아이 21W 프라임이 되잖아 따라서 W와 W 프라임으로 표기된 이두 가지 미지수 그리고 식은 두 개니까 이걸 가지고 W는 얼마고 W 프라임은 얼마고 내가 구할 수 있다 이 뜻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지 질량비 밑에 값을 다 채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주관식 문제가 아니고 수능 응, 객관식이고 주어진 시간 내로 풀어야 되잖아. 따라서 우리가 미지수를 계속 쓰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는 이런 등등 방정식을 조금 풀어야 된다는 그런 시간 투자를 약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걸 뭐 정말 차분하게 그리고 빠르면서 차분한 애들이 있거든. 이렇게 해서 촥 써가면서 푸는 친구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 오케이. 그런데 통상적인 경우, 쌤까지 포함해서 이런 친구들은 이게 좀 부담이 되거든. 시간도 좀 걸리게 되고.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문자가 한세개네개 들어와버리면 문자의 홍수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그걸 식을 쓰고 나서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이 값은 얼마냐? 구할 수 있는 것보다 이들 문자들, 이들 변수의 관계를 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문제가 많거든. 그런 경우는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Y를 X로 뭐 바꾸고 그 다음에 z도 x로 포함시키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x, y, z가 몇대몇대몇진실 법안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모르는 과정을 또 버거워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따라서 샘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고 향후 앞으로 전체 푸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이런 거 예를 들어가지고 x는 y 더하기 z예요. 그 다음에 z는... 음. z는 3분의 1x예요. 변수는 3개인데 변수는 3개인데 식은 두개밖에 없으니까 x, y, z를 못 구하잖아.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x, y, z를 구하라기보다는 x 대 y 대 z는 몇대 몇이냐? 이걸 많이 질문하잖아. 그치? 그때 우리가 뭘 많이 써? 산수와 수학에서. 그렇지. 하나의 값을 특정 값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x가 만약에 3이라면 수학에서는 3n이라 놓나? Okay? 그러면 Z는 얼마? 1이 돼버릴 거고 X가 3이고 Z가 1이면 Y는 2가 된다 해서 X대 Y대 Z는 3대 2대 1이다. B를 끄집어내잖아. 즉 변수들 중에서 하나의 값은 특정 값으로 딱 쳐내도 괜찮아. 물론 특정 값으로 쳐선안 되는 문제들도 있어. 근데 그런 문제들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히터만 조금 주면 만약 보기에서 실제 이 녀석의 원자량이 얼마인지를 묻는다든지 오케이? 그런 경우에는 못 쓰는 거지 물론 그때도 써먹을 수는 있어 쓰고 나서 스케일 업다운 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출 푸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따라서 그냥 이렇게 변수를 처리한다 정도 하나 알아놓고 하나, 하나, 하나 있자고 그러면 되게 편해져 다시 씌우고 씌워도 되죠 응. 따라서 문제에서 질량 비 몰수비, 무슨 무슨 비 등등 나오게 되면 비는 전부 다 까면 안 맞아 들어가 어그러져버려. 아까 그 문제에서도 X는 3이에요, Z는 1이야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안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따라서 비중 하나는 깐다. 숫자로 내가 바꿔서 까도록 하자고요. 오케이? 따라서 숫자로 바꿔서 까는데 이제부터는 경험이에요. 내가 뭘 깠을 때좀 편해지는가는 음 경험이야 경험. 그래서 내가 요 경우는 이걸 까고 저 경우는 저걸 까고 내가 말해줄 수가 없네. 다만 하나 있다면 세은 분수 계산을 싫어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은 쪽으로는 안 까고 좀큰 쪽으로 까는 걸 선호하는 편이야. 따라서 왼쪽 질량비, 오른쪽 질량비 있을 때이 비중 하나는 내가 깔 건데 그래 질량 큰 거를 안 깐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딱 까서 10대 11이야. 아니야 10g, 11g이야 이렇게 내가 까버린 거야. 그래서 반응 전에는 A하고 B가 질량이 1대2로 있었거든. 그런데 반응 후에는 B의 질량은 10g, C의 질량은 11g 있다고 라 까버리자고. 물론 실제 질량은 아닌 거야, 이게. 오케이? 실제 질량이 아니니까 지, 질문도 뻔해. 실제로 얼마인지 구할 수 없는 문제거든. 그런 문제가 태반이야. 따라서 질문에서도 얼마냐 안 물어보지. 몇대 몇이냐. 또는 좀더 바뀌어서 Y분의 X는 얼마냐. 그래서 몇대 몇이냐. 비례관계라든지 또는 분수. 오케이? 분수라고 하죠? 어, 그런 관계로 질문들이 거의 다 떨어지는 거야자 그래서 B를 10g, C를 11g으로 내가 까게 되면 이제 이것서 먹어야지 질량 보존 그럼 질량 보존 따라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아야 되거든 그럼 반응 후의 질량이 몇 g이야? 21g이지 그러면 반응 전의 질량도 합쳐서 21g이 돼야 된다는 거야 두 개가 합쳐서 그런데 현재 이거는 두개 합치면 3밖에 안 나오거든 두개 합쳐서 꼴랑 3인데 이 값을 내가 21로 맞추려면 몇배 시키면 되지? 비례관계. 일곱 배 시키면 되잖아. 일곱 배 시키면 3, 7에 21이니까. 따라서 요 값을 일곱 배 시켜서 넣칠 7g. 다음에 이 값을 일곱 배 시켜서 14g 하면 반응 후 B가 10g, C가 11g 있을 때 반응 전 A와 B의 질량은 7g, 14g입니다. 하고 숫자로 쫙 하고 나오게 되는 거야 그쵸? 이게 수학에서 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7w 14w 10w 11w 해 가지고. 그렇죠? 음. 자,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대한 자료. 지금까지 뭘 했냐 하면 자료를 내가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만진 거야. 이 과정 되게 중요해. 현재 최근에도 당연한 거고. 오케이? 주어진 자료를 니들이 보기 좋게 조금 만져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서 이 변화량, 구 변화량을 구할 수 있거든. 구할 때좀 편한 거죠. 따라서 화학 반응식 문제는 통상적으로 문제 봤을 때쭉 읽고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 자료들을 조금 보기 좋게 가장 대표적으로 비를 까는 겁니다. 그래서 까가지고 좀 만지시고 만진 자료를 보면서 이제 변화량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고 완성된 걸 가지고 그 다음 미지수 값들을 우리가 구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 자, 이제 한번 구해보자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은 그렇지, 변화량 들어가는 거거든. 질 밑에 쓰니까 질량 변화잖아 위에 쓴 값들은 몰수의변화고 그럼 질량 변화를 쓰면 A, 7g 있었거든? 근데 A가 없잖아. 따라서 A는 7g이 변했어 하고 쓰는 거고. 그 g은 귀찮아서 안 쓸게요. 어? 다음에 B는 14g인데 10g 됐어. 따라서 B는 4g 변했어 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는 없는데 11g이잖아. 반응 전과 후에 질량 차이 몇 g? 11g. 또는 질량 보존 따라서 두개 합치면 11 나오잖아. 그렇지? 예,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죠, 뭐. 됐죠? 예. <웃음> 음. 어, 미안미안. 미안. 어, 사례가 걸려서. <웃음> 그러면 식이 다 완성돼 버렸어. 이제 위아래 이 꼴이 꼴하게 되면 a 두 개가 7이니까 a 하나 무게. 이 문제에선 묻지 않았지만 나중 문제는 다 묻죠. 그래서 A 하나 화학식량 상대값 3.5 이 1, B가 4니까 B의 화학식량 상대값 4 2, C가 11이니까 C 하나 무게는 5.5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화학 반응식이 완전 완성된 거야. 저걸 가지고 우리가 못 푸는 문제는 없는 거야. 그럼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실험이 로어와서 풀라 이거거든. 오케이 실험이도 이제 x 대 y니까 어, b니까 쌤 b를 깔까요? 까도 괜찮아. 따라서 a하고 c를 또 약간 로하게 풀게. wew나도 괜찮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b 까자고. 설마 x, y로 까지나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1g, 2g 갖다 치자고요. 그러면 1g, 2g으로 까게 되면, 그 전체 질량 3g이니까 이거 두개 합쳐서 3g. x 더하기 y는 3 놓고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A의 질량 변화, B의 질량 변화, C의 질량 변화가 7대 4대 11이다 그거 이용해서 풀어도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로하게 하나 풀어보면 은요 X그람, y 그남 할까요? 그리고 반응 후에 1그람, 2그람 됐다고 라 치자고 그럼 A는 얼마 변했어? X그람 있었는데 1그람 남았으니까 줄어서 그렇지 A의 질량 변화는 X-1 됐지? 그다음에 <웃음> b의 질량 변화는 y인데 없잖아. b의 질량 변화는 y. 그다음에 c의 질량 변화는 없는데 이 e 생겼으니까 e 이렇게 쓰면 되죠. 요 b가 바로 무슨 b지? 그럼 질량 b잖아. 여기에 쓰는 값들 요것을 옆으로 입고 나면 복잡하니까 밑으로 요 값은 7대. 쏘리 <웃음> 4대. 아이고. 아 미숫과를 하나 먹었더니 자꾸 사례가 걸려. 아, 7대 4대 11이다. 이렇게 한번 쓰자고요. 됐죠? 그럼 이제 비 끝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비교하면 되거든. 몇배 됐어? 11분의 2배. 그러면 요거가 11분의 2배가 되었으니 요 값들의 죄다 11분의 2을 하게 되면 요값요 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 따라서 y는 얼마가 나와 여기에 11분의 2곱하면 어 11분의 248 이렇게 나오고 요 값은 얼마 나오지? 여기에 11분의 2를 곱하면 어 11분의 27의 14 그래서 x하고 y를 또 구할 수 있다는 거지마 뭐. 그치가 예 그렇게 이렇게 다할수 있는데 음, 샘은 아 어, 요건 좀 약간 로하다고세기했었잖아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b는 요거 이용하는 거야 비를 까자 이거죠. 그런데 비는 까는데 비는 까는데 1 2로 까도 되고 그 다음에 2.4로 까도 되고 0.1, 0.2 마음대로 까도 되거든. 그런데 그 비를 깔때요 앞에 있는 2.1 2는 무슨 비지 개수 비잖아. 밑에 있는 값은 뭐예요? 질량 비잖아. 계산 과정을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선 편한 게 여기 질량 비나 개수 비에 맞춰서 까는 게 좋아. 그런데 참고로 여기에 있는 개수비, 질량비는 처음 값이야, 나중 값이야, 변화량이야. 그런 변화량이거든. 따라서 요 자료에서 변화량을 찾아서 그 값을 그래 변화량에 맞춰서 까면 돼. 그럼 변화량 한번 찾아보자고. a는 얼마 변했어? x가 1 됐으니 변화량. 그렇다고 x 빼기 이라면 안 돼. 아직 b 안깐 거야 나는. 오케이? 따라서 얼마? 요 차이만큼 변했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y인데 없잖아. 따라서 B는 Y만큼 변했어 이렇게 동그라미만 쳐놓자고 했잖아 쌤이 우리 앞으로 변화량에는 동그라미 치자고 쌤수업때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언제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그치? 따라서 B가 저만큼 변했어 이 뜻이야. A 변화는 차이값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내가 못 빼겠어 이렇게 두면 되는 거고. 그러면 C는 없는데 이 생겼으니까 음, 요만큼 변했어 라고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때 빨간색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요 값은 B의 질량 변화고요 값은 C의 질량 변화에 해당되거든. 다시 위에 화학반응식 갔을 때 B의 질량 변화 요 값이고 C의 질량 변화 요 값이니까. 그렇지. 요두개 동그라미와 요두개 동그라미는 비례관계로 갔거든. 그럼 저기에 맞춰서 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뭐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할수 있어야 돼. 못하면 안 돼. 할 수는 있어야 돼, 무조건. 알겠지? 수능 가면 내가 어느 상황이 나한데 어떻게 다칠지 몰라. 그래서 내가 뭐 평상시에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근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때는 어쨌든 정석대로 식으로 다풀수 있어야 되거든. 항상 둘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할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쓱 들어가서 문제풀이? 그냥 좀 심플하게 푸는 거. B를 내가 잘 까자. 아쉬워하다 보니 이게 됐네. 오늘의 주제요. 비를 잘 까자. 이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보기 좋게 비를 한번 까버리자고. 따라서 이두개 동그라미와 이두개 동그라미가 비례 관계라고 했으니 여긴 숫자 11 나와 있잖아. 이거를 11로 까도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면 요결 11로 까는 순간 요두 개가 1대 2니까 여기 A는 5.5가 될 거고. 그치? 그리고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가 요 필의 관계에 들어가니까 여기 동그라미는 그렇지 4가 될 거고 y는 4라고 나왔네. 그리고 a의 질량 변화는 그때 7이니까 여기에서 7 뺐더니 5.5 그러면 다시 7 더하면 얼마? 그렇지 12.5 그래서 x는 12.5 또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아. 반응 후 얼마? 16.5 그럼 반응 전도 16.5에서 이값 구할 수 있잖아. 따라서 바로, 아까 위에 방역식안 써도, X 대 Y는, 어, 12.5 대4 해서 25대 8이라고 답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오케이. 요게, 뭐, 문제는 되게 쉬워요. 야만 지금쯤 애들은 이거 쓱 보면 안 푸는 내들도꽤 있을 거고, 한번 풀어볼까 하는 친구들도 한 2, 3분 내로 한번 쓱 보고, 뭐, 별거 없네. 아이, 거 진짜 옛날 문제라서 요즘은 요즘, 요즘 문제 경향이 안 맞아 하고 빼버릴 수도 있지만, 세미 그 기출문제 히스토리 하면서 앞에도 언급 한번 했던 것처럼 모든 지금 현재 문제들은 앞쪽 문제가 못해야 그걸 토대로 계속 계속 파생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이 문제도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어 문제 자체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 오케이. 거기에서 첫 번째가 뭐냐? 화학반응식이 나왔을 때이 화학반응식은 <웃음> 변화량이거든. 그런데 이제 대다수 문제가 실험 1, 실험 2, 실험 3 이렇게 나와. 여러 가지 수치들이 주어지지. 그런데 실험 3은 유독 X 대 Y 이런 식으로 내가 뭐, 뭐야, 뭐냐, 이 미지수입니까? 이걸로 주어져 있어. 그럼 대다수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 앞에 실험, 답들이 나와 있는 실험 자료, 표로 나오든 그림으로 나오든 마찬가지거든. 그걸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야 돼. Okay? 그 완성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바로 이 변화량 가지고 내가 완성하는데 요즘 문제는, 요 문제도 약간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지만 여기 자료를 그대로 써도 돼근데 그대로 쓰기에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 따라서 아까는 뭘 썼죠? 우리가 b 를 깠었잖아요 따라서 b 를 까는 등등 이용해서 첫 번째 자료를 보기 좋게 조금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돼요 핸들링을 좀 해주셔야 돼, 좀 만져주셔야 돼 그래서 만져줘 라고 쓰면 좀 이상하니까 그 퍼스트 무언가 자료를 보기 좋게 좀손좀 좀 대줘 이렇게 하자고 그리고 그손댄 자료를 가지고 변화량을 이용해서 세컨드 식을 완성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성된 식을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이때 활용한다는 건 뭐야 비례관계잖아 따라서 third, 세 번째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 과정 이게 현재 화학반응식계도 똑같이 문제 포맷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고 그것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문제라고 나는 봐요 오케이 이 문제 문제는 쉽죠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통상적으로 문제 포맷들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해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등등, 최근 문제나 등등 풀 때에도, 앞으로 이제 쌤이 요 다음 거 풀고 등등 할 때에도, 요런 포맷을 따라가지고 계속 설명을 할 거야. 이걸 알고 있지라는 걸 바탕에 깔고, 그 다음에 쌤이 문제 해설을 계속 들어갈 거라고. 그 와중에 비는, <웃음> 이제 뭐 특별히 아까 쭉 썼을 때뭐 비교해가지고 비를 까는 게 편하지? 이런 말은 안할 겁니다. 그냥 알아서, 내가 알아서 비를 하나 씩쓱 까버릴 거고. 아시겠죠? 문자 많은 건 나도 싫거든.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문제, 화학 화학반응, 반 현재 화학 반응식의 문제 태동이라고 볼수 있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입니다. 이건, 2013년도 실시한, 아마 문제집 보게 되면 2014, 9월 평가원이라 나와 있을 거예요. 2014 수능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시연도는 2013년도, 9월에 실시한 거죠. 9월에 실시한 평가원, 화학원, 20번 문제입니다. Okay?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오케이? Okay? 여러분들 뭐 풀고 못 풀고 떠나 가지고 항상 이 문제 해설 강의 보면서 어, 나 저거 풀수 있는데. 그 풀고 못 풀고 그걸 설명하는 문제 해설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렇 문제 풀이 강의가 아니잖아. 음. 응?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풀면서 리들이 좀 풀면서 한번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Okay? 네. 요걸로 첫 번째 문화, 해설, 끝 응.